벌집꿀 먹어볼까? 따끈한 키리모찌 위에 올려서 주르륵 벌꿀이 입안 가득 모여서 고소한 키리모찌를 반갑게 맞아주네 홈사운드 <목소리> 마이크 소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서 일단 좀 이어폰 좀 끼고 먹을게요 알았죠? 아 이거 진짜 당충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. 와 기분이 좋아졌어. <웃음> 벌꿀즙과 키리모찌 여기부터 먹을까? 아 근데 맛있어요. 아니 떡이랑 역시 떡은 꿀에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사실 이걸 두 번째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어, 벌꿀집이랑 바다포도랑 먹으면 단짠이니까 어, 맛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다포도랑 벌꿀집을 한번 찍었어요 너무, 너무 조금 먹은 것 같은데? 잠깐만요. 없어요! <웃음> 그래서... <웃음>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것들만 모아서 아, 맛있네! 키리모찌만 한번 먹어볼까? 얘를 이렇게 해서 짝짜면 이 꿀이 나올까? 한번 해볼까요? 이 벌꿀집에 있는 밀랍을 먹어도 되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밀랍 먹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먹다가 막뭐 이렇게 잘게 씹혀서 그냥 넘어가는 건 먹고 덩어리로 뭉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뱉어내고 이러면서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키리모찌랑 같이 먹다 보면은 그냥 떡 씹다가 같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라스트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<웃음> 징그러워. 신기하지?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돼. 응. 본적 있어? 아음 거기다가. 그리고 응. 이렇게 제... 이렇게 놔두려고아 그래요. 너 이런 거본적 있어? 엄마. 엄마. 아 하고 나와. 오케이. 이렇게. 뱉을 거야? 응. 그렇게 뱉으면 돼. 아니 엄마 줘 그러면.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글로글글 고글, 해글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꿀 고글, 고글, 고 찍어봐, 여기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고글, 진짜 맛있게 먹네. 떠아 봐봐, 엄마 많이 찍어줄게. 꼭 씹어먹은데, 근데 떡은 뭐가 안 걸리게? <웃음> 귀여 맛있어? 안다니게 침착. 영이가 핑크 할 건데. 응 그래. 영훈아 근데 이게 안 내려와 요훈이 여기 찍어 먹어야 돼. 쓴약 먹을 때. 우리랑 <웃음> 같이 먹었잖아. 영훈 응? <웃음> 가래떡 하나 다 먹을 것 같은데? 거의 지금? <웃음> 귀여워. 꼭 씹어 먹어야 떡목에안 걸리게. <웃음> 오 나는 여은이 먹방을 찍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. 네. 보고만 있어도 같았거든요. 배부르네. 떡안 먹어도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벌써 막 만족감이 막. 음. <웃음> 여기 여기 여기. 어 떨어진다. 떨어진다. 떨어진다. 기다. 받아 받아 받아. 받아 받아. 어 여은아. フフフフフフフ다フフフ <笑><笑> <いや、なんか食べた、こっち。笑> <笑>